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탄소년단 각자 또 같이 3시간 만에 써내린 K-POP의 역사 그룹 방탄소년단 BTS 이 영향력은 여전했다. 멤버 정국은 월드컵 개막식 무대를 그룹은 2022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에서 수상 성공 소식을 전했다. 모든 성과가 한국 아티스트로는 최초이며 밤낮을 남짓의 시간동안 해낸 결과물이다. BTS가 지난 21 오후 8시 2022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에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도를 얻어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에머스 페이보릿 소셜아티스트 부문 첫 수상을 차지한 이후 5년 연속 에머스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으며 페이보릿 밥 듀오 그룹 부문 수상은 통산 4번째다. 에머스에서 해당 부문에서 4번이나 수상을 한 그룹은 BTS가 유일하다. BTS 가이머스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17년이다. 각종 그룹상은 물론 지난해에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를 받아내며 세계 속에 BTS를 증명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시상식에서는 BTS 외에도 K-POP을 대표하는 그룹이 다수 후보에 올랐다. 세계로의 길을 터준 BTS, K-POP 역사에 세장을 열어냈다는 평가가 줄을고 있다. 호지는또 있었다. 멤버 정국은 이날 오후 11시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 무대를 석류했다.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로 주목도가 상당하다. 문화, 언어, 지역 등이 다른 세계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의 아이콘이 필요하다. 정국의 무대가 낙점된 만큼 BTS라는 그룹이 갖고 있는 세계적 상징성이 또한번 빛을 발했다. 이날 정국은 드림머스드림머즈를 열창했다.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오른 k 팝 가수는 전국이 최초다. 단순한 쇼맨십 차원의 무대도 아니었다. 카타르 주최 측은 전국의 등장과 함께 본 무대라 일컬었다. 비중있는 소개와 실제로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무대 연출. 특히 드림머스는 카타르 월드컵 네번째 공식 주제가로 채택된 만큼 k 팝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이다. BTS로 대변되는 k 팝 k 팝 o 에 대표되는 아티스트가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무대에 올랐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시상식에서 음악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당분간 BTS의 단체 활동은 보기 어렵다. 멤버들이 공식적으로 이때 의지를 전했기 때문이다. 다만 멤버 개개인의 독자적 활동이 눈에 띈다. 전국회에도 제2호 치는 개인활동 중이며 RM 역시 솔로 활동을 앞두고 있다. 개인활동이지만 BTS라는 큰 범주 안에 멤버들은 함께할 것. 전국의 월드컵 무대에 BTS라는 이름이 더욱 각인되는 이유다. 여기에 BTS라는 브랜드로서도 발목할 성과를 냈다. BTS가 만든 결과물이 k 팝의 역사가 되고 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